구약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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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궁한 자를 그름 뜨미에서 우리사적들과 함께한 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로 보시면서 네 새벽에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한번 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 우리 이번 특색 기간 동안에 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볼 거예요 어, 기도하라 이런 어떤 음, 기도에 관한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보다 어, 나의 기도의 어떤 실체를 점검해 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어, 그걸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예,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 올한해 계속 기도하면서 살것 아닙니까? 이번 특세의 어떤 기도의 주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내 심령에 살아있어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기도가 올래 계속 응답받고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100%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죠? 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나와 관계된 구절이죠. 한나는 도무지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들 사무엘을 응답으로 낳았습니다. 자,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한 한나는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을 한번 다시 떼어드릴 테니까 아, 한나가 기도로 낳은 그 사무엘 그 응답받은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며 감사했구나 기도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흘렸으니 자, 저기 보면 여호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그심으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죠 기도 응답으로 얻은 아들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한 번도 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한나뿐일까요?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마리아는 또한 이렇게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였음니내 구주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자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나 불임의 몸으로 아들을 잉태한 한나의 공통점은 아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아들로 인해 요와를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내 뿌리 여호와로 인해 높아졌기에 찬양했고 내뿌리만는 나는 여호와 안에서 너무 강해졌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자기 이 마음과 자기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강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한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은 너무 비천한 사람인데 그 비천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여와를 찬양했습니다 기적처럼 아들을 주셨지만 그 아들을 주신 것이 찬양의 이유는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랜 오랜 불임의 고통을 겪다가 잉태했을때그 기쁨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죠 저는 남자라서 그 기쁨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그 멸시의 조건이 된 겁니다.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열 아들 못지않은 사랑을 받았지만 잉태하지 못하는 슬픔을 위로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 아이를 가진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는 젖을 떼고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나신인으로 그 아들을 드리면서도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그 기도 속에서 아들 사무엘 때문에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너무나 큰 기쁨이 있는데 그까지 아들 얻은 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한나처럼 고난 당해본 사람만이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처부로서 자식을 많이 낳은 본인나 같은 여자라면 뭐 뭐가 아쉽다고 이런 찬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과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만 하나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밤낮 자기 소원만을 바라고 자기 소원만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소원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넘어서서 자기 소원과 상관없이 하나님 품 안으로 쏙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 되시니 제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기도와 찬양이 우리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자, 우리는 갑자기 병에 걸리면 그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굉장히 절망할 수가 있죠. 하지만 병이 나오면 언제 그런 다는듯그 고통의 시간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회복의 기쁨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병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주님 만난 그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왜? 주님은 영원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에 근원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나는 불인나 때문에 속상해서 기도했지만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응답으로 얻은 자식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 오직 여호와를 만난 것이 기쁨이요 여호와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것이 기쁨이요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을 얻은 자는 비천한 데서 높아져서 원수를 이기고 뭐 이런 거 응답받고 뭐나음 받고 고침 받고 이것도 우리가 기뻐할 일이지만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인해 여호와로 인해 기뻐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한나는 아들을 잉태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자, 그녀의 고백을 계속 들어보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한나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한나야말로 자식이 없어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주심으로 살아났어요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가 인정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급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와 찬양이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하란으로 떠났다가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심으로 리브가를 만나자 그 자리에서 즉시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지만 단번에 리부가를 만나게 된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으면 길도 잃어버릴 수 있었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단번에 리브가를 이렇게 만났지 그 놀라움에 경배와 찬송이 즉각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죽이기도 살리기도 가난하게도부하게도 하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가 내 삶의 기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둥 대심을 모든 사건 속에서 인정하고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절대주권자이시다 내 삶에 정확하게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내 삶의 기둥은 물질이 아니다 내 삶의 기둥은 나의 가족도 아니다 나의 인생의 기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도 마지막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했습니다. 한나의 찬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영혼구원이 목적이 되어지면 세상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날마다 유혹이 있어도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 애쓰는 것은 내 굳은 의지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내 의지로 저것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거룩하게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타락시켜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유혹들이 도처에 서성거립니다 내 힘으로는 거룩한 곳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수 없는 환경에 처하더라도 여러분 새해에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시고 나의 거룩을 힘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의 발을 거룩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예비 하면 집중해 보시고 나의 거룩을 위해 힘쓰며 그렇게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을 거룩한 발로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때 너무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스스로도 자신의 비천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가정은 일찍부터 깨어졌고 취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하루하루 파출보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작은 아들은 강박증을 앓고 있었고 큰 아들은 7년째 백수가 되어서 결혼식도 못 올린 채 어느 여자하고 동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슨어 형편은 정말 이건 정말 엉망이죠 그럼에도 이 집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53년을 살아온 동안 요즘처럼 행복한 때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이야말로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그 이유를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때가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환경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저는 세상을 좋아해서 조금이라도 환경이 열리면 세상으로 갈 사람입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내게 줄로 재어주신 이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입에서도 이런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자식 때문에, 내 재물 때문에, 내복때문에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인한 기쁨 때문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뭔가 응답을 받아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도 오히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인 거예요 평생토록, 평생토록 이상하게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고 주의 이름만 부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경비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될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뭐가 이루어져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지고 더 형편이 나아져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내 가슴이 설레이고 여요하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생각만 해도 나의 가슴은 든든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애착관계가 끈끈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계속 하나님을 회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 어린 아기가 엄마에게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애가 이 어린 아기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엄마 품을 파고드는 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엄마는 아기가 자신의 품을 파고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아기가 뭘 해주고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엄마 하면서 달려와서 엄마 품에 안낀그 자체가 엄마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품 안으로 파고들기는 커녕 먼 발치에서 엄마를 쳐다보기만 한다면 엄마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엄마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품 안으로 무조건 파고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냥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언제나 내 편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것 때문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붙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이루어져도 감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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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할 게 있어? 네 삶을 보니까 네 형편을 보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내 속에서 사단은 그렇게 참소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굳게 이 말씀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게 뭐가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내 형편이 좋아져서 감사가 아니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한분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인하여 주님 때문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나와 할렐루야 이 심령은 누가 건들지 못하는 심령입니다 사단이 참수하지 못하는 심령입니다 바로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에 포문을 여는 아름다운 기도의 소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이신 것 때문에 잘안 돼요? 다시 한번 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이신 것 때문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붙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우리 삶에 계속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제 기도 끝나면 주기도문이 있죠? 네 성경 앞에 우리 주기도문 드릴 기회가 잘 없는데 제 기도 끝나고 주기도문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기도 쫙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는 기도의 자리 이상 머물러서 개인기도 하시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 또 만나서 더기도에더 깊은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없고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이제라도 항상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피로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찬양이 제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의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기에 찬양했던 한나처럼 비천한 자신을 돌보셨기에 여호와를 찬양했던 마리아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감사 기도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얻은 물질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찬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도 그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도록 하나님 자체가 나의 상급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찬양하게 하시며 평생도록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지만 그러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경비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전에도 감사하는 인생이 될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요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의 샘솟던 내 심령에 360을 터져나오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